아, 네네. 두번 두 누르니까 되네요. 네네네. 아, 네, 그쪽으로 가네요. 네. 이 저는 이게 촬영보다 관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네네. 해주시면 관리만 해주세요. 네네. 네네. 사람들이 자꾸 구해달라 해가지고. 그 그냥 그그 그 장면을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네. 뭘 신경 쓰시지 마시고. 네 한자를 좋아한 사람이 있네. 이 맵이 넓나? 만나기 어려운가 보네. 파밍야 빨리. 선다 세요눌러안 돼. 안그 사람이 안 되죠? 잠깐만요. <웃음> <웃음> 아, 이게 관찰 가능으로만 해야 되 텐데요. 아니, 예, 맞아요. 맞아요. 그, 그. 아 이게 관찰자 모드로 하니까 맵이 이렇게 잘려거나 잘려서 찍혀가지고 제가 이거 지금 이렇게 어. 사람만만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요? 맵이 뭐가 안 된다는? 아직 한자를 어디신 분이 하나 없네요. 거의 그냥 맨몸으로 싸우는 것 같아요. PDP <웃음> <웃음> 8명 중심으로 찍어 주시고 제가 두번째 페이지에 8명 중심으로 찍을게요아 지금 막 찍고 있었는데? 어, 그럼 제가 첫번째 거 번... 할게요. 네, 네 첫번째 페이지에 그 8명인가? 그 첫번째 페이지에 어쨌든 그 7,8명? 네네네. 저도, 저도 두번째 페이지 사람들은 안찍었는데 겹 겹치, 겹치게 찍는 것같아고한자카드 일단 음... 설명해주셨나요? 유저들한테? 네, 한자 카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따로 얘기를 한번더 할까봐요. 네, 제조 테스트 해야 되아 그래도 원활히 진행되는 부분이 또 다행이네요. 제가 사실 진짜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아, 제대로 안 될까 아, 봐. 음, 다행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막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지한명사 쥬라는 사람이 J 오라는 사람이 한자카드 얻었네요. 지금 아 진짜요? 네. 다행이다. 주? 네. 혹시 지금 주 담당이 선배예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네. 선배, 선배 담 선배 담당이에요. 혹시 주좀따라갈수 있을까요? 주 주고 잠시만요. 아시, 누가 누구지? 아주 아니고. 아 나네네 가버. 네. 네. 따라갈게요. 네. 네. 그. 빠진 사람 없이 그냥 위로 꺼내줘도 될까요? 네네 괜찮습니다 렉 <웃음> 걸린 만약 수정을 하게 되면은 맵을 하나로만 줄이는 게더 좋은 거 같아요 너무 넓나 봐요 너무 넓은 거 같아요 네 이 도술성 말고는 다른 맵에는 좀 사람딸이 없는 것같더라요뭐 네. 다른 장치를 하던거 아니면 맵을 줄이는 거 진짜 그렇게 해야 될것 같네요. 네. 네. 맵이 넓긴 넓다. 주우란 분이 지금 오른쪽에 1등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이 칸짝 카드를 가지고 있어. 1등인 거 같아요. 오른까지다 때려잡네 요네 지금, 때려 같이... 네, 지금 쫓고있어 어... 이제 끝나는거죠? 네? 어... 아직 안 끝났어요 15점까지 혼빙 효과요 계속 쓸수있는거예요 얘가? 예 네, 맞아요 아아 아, 저는 1분 지나면은, 끝나는 줄알았어 이게 1,2,3,4,5등, 이애네들 중심으로 좀 찍으면 될것 같아요. 예, 맞아요. 열심히 싸운다. 죽어, <웃음> 그냥 다 때려잡는데요. <웃음> 와, 여기 진짜 치열해요 지금어아이디어 어디 어돼어 지금 디 어디 어, 아이디어, 어 아이디어 어떻게 돼요? 지금 쌀서 놓은 근처.. 아 어디 네디이디 어디 어디 어 와이즈킴이요 지금 누구 따라잡고 있는거예요음 거기 현장 갔어요 지금 주께 주 지금 따라가다가아 주도 지금 여기 있는거구나 다른 애로 점 찍을까요? 다른 으로 갈게요 일더더못신못신못 못못 얻으신 분들이 계신. 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오, 잘 쓴다. 스킬. 응. 아. 주가 봐 주어 가지고 캐율 다 잃었네요. 아, 어, 진짜. <몬> 네, 지금 그래도 <몬> 가지고 내가 이겼어요. 예. 대주로 주죠. 어, 그래서 지금 1등이 바뀌었구나. 속이 <몬> <또> 있어요? 네, 네. 들다 예, 이 찍고있어요? 아매니저님신가네네 저에요 아아아 네네네 보수사고 서커스장을 주로 많이 왔요오 서커스, 네와 여기 진짜 불타는데요? 네. <웃음> 찍고있어요? 네네네네 네, 네. <웃음> 그냥 소커스 처이다 먹인 것 같아요 어 누구 얼음빈 얻었구나 네 빛나 <웃음> 도망간다 뜰불 쓰고 도망간다 <웃음> 도망간다 하는 티켓 이름이 뭐죠? 그 터질 폭이요? 에 네, 터질 폭 한번 볼일수 있겠네요. <웃음> <웃음> 뜰부수가 도망가는데 그냥. 아그 뜰부수는데 진짜 뜰부막도 쓰더라. <웃음> 그러니까 도망 도망가는 쪽 <웃음>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웃음> 뜰부스가 하드레스 막 때리는데요. 이게 좀 강력한 강력하네 생각보다. <웃음> 다들 뜰부수고날아다녀 <뜰무스고> 누가 <웃음> 물 뭘, 뭘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그우지했는요 어. 어한명 있네요 트리포 주란 분이 가지고 시는어한명더 있어요. 예. 네. 어? 이제한들나왔어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될것 같은데요. 엄청. 아 너무 빠다. 못 찍는 <웃음> 거예요?